안녕하세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할컨텐츠명 2023년형 편리성 모드팩 적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이 내용은 압축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 드립니다. 첫 번째, 모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고사양 편리성 모드랑 저사양 편리성 모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편리성 모드 중에서 고사양 이걸로 하겠습니다. 데이트 3, 이거를 덮어 쓰기 해주고, 일단 모든 팩은 적용됐고요그 다음에 리쉐이더, 리쉐이더 설치, 이거 실행 프로그램 누른 다음에, 다잉라이트 게임 찾아 주신 다음에, 넥스트,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기본적인 거는 끝났고, 이제 폴더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 위에 폴더. 이두 개의 폴더를 컨트롤 계눌러서 드래그해서 덮어쓰기 적용은 끝났습니다 모드를 적용한 상태로 접속을 하면은 모드가 사용된 게임 데이터가 발견됐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멀티플레이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모드를 사용한 상태로 멀티플레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테스트는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적용 방법만 안내해 드리는 것 뿐이니까 따로 테스트는 이제 개별로 녹화를 해서 보여 드릴게요. 모두 제거하는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자, 원본 파일로 교체를 하는 방법. 다운로드를 받으셨던 팰리스 모드패 여기 원본 여기 두개 파일을 여기서 덮어쓰기 해 주세요. 만약에 이것도 적용하셨다면 방금 제가 파일들을 드래그해서 덮어쓰기한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리쉐이더 리쉐이더 실행 프로그램을 클릭해 준 다음에 다잉라이트이 게임 찾아서 넥스트 선택해 주고 넥스트 여기서 세 번째 거 눌러서 넥스트 해 주시면 리쉐이더까지 제거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게임 파일 무교성 검사 체크해 주세요 100%가 다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100% 다 완료됐으면 게임을 즐기시면 됩니다 원본으로 대체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